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십니다또 내가 내게 이루노니 나는 베드로다 내가 이반세기에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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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교회 같이 합시다. 음부의 관세를 이기는 교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뭔지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의 신앙가짐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고백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 신앙고백이, 한 사람도 사람, 두 사람 신앙고백이 모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수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의 신앙 하나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누가 11주를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누가 돈을 얼마나 돈을 내서 교회 멤버가 그래서, 월세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진짜는, 음부의 군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왜냐? 전쟁은 이미 터졌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깐 나랑이로 오실 때부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유대 땅으로 오시니까 유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 땅에. 해로 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의 말 때문에 헤롯 땅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왕의 시선을 다 받아야 되는데 왕위에 다른 쪽을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두살밖이아니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심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마곡관에 태어나서 전혀 경배를 받을 사람이 경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없고 마곡관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기다리고 메시아 고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전혀 다른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막 무너지고요. 아, 하나님이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다 경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비밀에 붙이시고 또 오셔도 전혀 다른 지역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또 태어나시자마자 또 애굽으로 가서 피난길을 가시고 애굽에서 소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받으시고 소년이 돼서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도 성장을 하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굉장히 타이트한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불화가 자꾸 생기는데 불화가 생길 때는 이것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년시가러갈 때도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잊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여러분 자기 자녀가 사흘 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분 권사님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아들, 딸이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몇살때요 몇살때 자녀가 하나일 때 하고 둘일 때 셋일 때또 틀리죠 우리도 우리 딸이 지금은 다컸지만 전도하고 가서 오니까 딸이 없어요 딸은 딸대로 그래서 막 전도 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데 왜 잊어버립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어디 갔을까요 그때는 예, 애들이막저 잊어버리는 게 유인처럼 그래서 나중에 부러 한번 여기저기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밤에 어떻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 응? 어? 응. 파출소 신고. 내가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이미 다 했는데 파출소에 딱 가니까 엄마. 얼마나 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엄마 아빠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피곤이 이제 싹 몰려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 거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모가 자기를 찾든 말든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막 기울이기 시작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막 질문을 막해 됐습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박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년 예수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있는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질문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수준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고요. 그기름부음에 같이 이야기를 섞거나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돌아서서 깨닫고 나면 하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은 자연적으로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고 그리고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성령님만이 성령님을 아셔요 우리가 성령을 만 해야 알수 있는 경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제를 더 받고 한번불 받을 때 하고 불 받으면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아직도 나는 갈급하다 또 갈급하다 갈급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때마다 또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춤을 여러분이 일반적일 정도로 다 성령춤을 주시지만 우리 성령춤 받을 때 정말로 정말로 깜짝깜짝 놀릴 정도로 시... 매일매일 이 성령춤이 손가락 하나를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고 이 손가락 하나가 무슨 동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알수 없고 조그만 손동작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 따라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 이것이 그거였네요. 이 손가락이 내 손을 들어서 적을 치게 하시고 가르쳐서 알게도 하시고 아 이게 그런 뜻이네요. 성령님 와 오직 성령님과 나만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춤동작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손이 특이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물어보면서 막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물어보면서 어 누가 제 이름이 뭐더라? 어? 제 꼬맹이 이름이 누구더라? 지영이? 아니 그집 자식 안 물어봤어 얘 왔다갔다 안에 물어봤어 착각 안해 자식을 키우면 다 저렇게 정신이 나가고요 착각을 해 자기 자식이 예쁜 줄 알아 참나 거기 가만 앉아 있어 하윤이 이쁜 하윤이 가만 있어요 몸 쾅쾅하지 말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이뻐, 막 이렇게 다 알아먹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웃음> 아니, 어디가지했더라 <웃음> 집사님 집에 신방 해보면 개가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는데, 그 개는 나를 처음 보는데, 나를 알아봐. 그, 뭔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만인가? 지난번에 그, 이, 이, 이 이완희 집사님 가정신방에걔 가정, 개가 막, 개 같죠? 근데 예배를 딱 했다고 오니까 개가 벌써 알아요. 저분은 건들면 안 되겠다. 머리 까졌다. 빛난다. 하나님의 종이다. 기름 부어진다. 가서 꼬리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벌써 개의 새끼도 알아요. 개, 아, 개의 새끼가 음. 그래서 개의 소생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와서 다리를 딱 하고 이러지 않고 꼬리를 심어서 <웃음> 참나. 내가 놀랬어 이것이 언제 봤다고 나한테 꼬리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으르렁거리고 그래 왔어 머리 쓰다듬어 저거 너 웃긴다 너도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래 내가 목사인 줄 아냐? 그 다음에 그 조금 있다가 언니 집에 가서 또 이승희 집사님 가서 또 예배드렸어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집에는 또, 또뭐 토끼가 있고 세상에 토끼도 있고 새도 앵무새도 있고 아까 뭐뭐 뭐 봤는데 새저 토끼 있는 망 위에 앵무새가 있는데 베란다에다 풀어놓고 키우더라고 근데 아까 보니까 토끼가 주둥이로 이빨을 가지고 물고 그 안에 망을 열고 나오더라고 야 웃기는 토끼야 웃기는 토끼야 그리고 또그 위에 새가, 앵무새가 있는데, 새가 하도 싸나서 그, 뭐야, 이 집사님이 뒤통수를 맸대 싸대기를 때렸대, 머리통을. 그러니까 새 대가리로 만든거야. 가뜩이나 이 q 도 나쁜 사람은 우리가 새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새 대가리를 때리니까 새가 더 완전히 돌죠. 막싸나게 하고. 그 뒤로부터 새가, 그, 그러면 새가 막, 할게고 본인도 할게요 그런데 그네가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까짓 렇게 말도 생각할게요 지 취할게요 확 뜯어서 잡아먹고버리지마 그래가지고 안녕 나는 그 새가 앵무새인지도 몰랐어요 안녕 지금 설교하다가 제가 옆으로 새가지고 안녕 잘 있었어 그리고 손바닥으로 안만지고 손등으로 머리를 살살 만졌어요 나야 나야 나 김목사 김목사야 김목사 그리고 새 발이 있는 데다가 손을 살짝 갖다 대고 이리와 옳지 옳지 이리와 발을 내 손에 위 올렸으면 좋겠어 부탁하듯이 말해요 새한테도 그러니까 그 새가 갑자기 내 네, 손가락에 한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졸지에 내가 성프랜시스가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도할 때 새들이 막 날아오고 더 올라와 더 그래 가지고 왔는데 더더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새 싸나와요 아예 싸났더라도 그 새가 나는 머리 위로 올라오기 안킬 원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상처가 아니니까 날카로운 발톱에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새가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오는내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고맙다 알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줬어요 속으로 성령의 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집에 명품이하고 그 지명이가 있는데 아니 아니 명품이 어. 뭐, 뭐, 뭐지? <웃음> 지명이는 크리스 전사 얘기지겐지 <웃음> 사람인지 분갈을 이렇게 못해서야 그래가지고 명품이하고 어 미니 명품이는 늙, 늙어서 눈가위가 시커매요 이제 죽을라고 벌써 한 7년 됐나 8년 됐나 아홉 살 그래서 나를 쳐다보길래 아이고 너 코가 시커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헐겄네 네. 노인들 왜 여기 하얀 거뭐 나잖아요 명품이 코도 헐게요 그래서 야 너도 다 됐다 주아얘 죽으면 바로 삶아 먹어서 쪄서 그냥 먹자 그러니까 아빠 명품이 천국에 데려갈 거야 야 무슨 명품이 가뭐 영혼이 냐 천국에 데려가게 민혜도 천국에 데려갈 거야 놀고 있다 야 진짜 죽기만 해봐 확 잡아먹을 테니 오도오도 오도독 뼈도 뭐. 어우 조심해 유튜브 설교 들으신 분이 내가 꼭 내가 아, 아, 저 개국이 안 먹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웃음> 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이 같이 흘러 넘쳐서 전이가 돼요. 전이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그 기름부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전쟁은 이미 터졌어요 음. 자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갖 병법을 다 통원해요 가전 방법을 다 통원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일어난 지 7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중학생만 되면 벌써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형제가 인민군한테 잡히면 인민군으로 전쟁터에 나오고 동생은 국군으로 전쟁터에 나오고 그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근데 그게 실제예요 아들이 몇명 되는데, 한쪽은 인민군으로, 한쪽은 국으로 나와서 서로 충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시 전시체제. 남쪽도 역시 상시 전시체제야.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셨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뜻은 그거예요. 사상. 신앙 고백. 주님을 따르는 목적.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녹음한다든지 다 메모한다든지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물론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이해나고 따라가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자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지자들이. 자 그럼 전쟁터에 나가면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유가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보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니까 남쪽에 내려왔던 전라도 경상도까지 내려왔던 북한군이 완전히 테러가 막힌 거예요 테러가 막혀서 일본은 서울로 치고 들어오고 북한으로 쳐 올라가고 일부도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들이 이제 간첩이 되고 산으로 도망가고 빨치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보급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영적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전쟁도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군대는 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보급물자를 잘 갖추고 총알이나 어떤 실탄이나 뭐 폭탄이 부족하면 보급부대가 와서 공급해야 되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자 그래서 상시전쟁 국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북한이 유사시에 미군보다는 약하니까 자꾸 굴을 뚫어서 그 전쟁 물자를 감추고 식량도 부족하지만 거기다 몇년 치를 놓는 거예요 상시전쟁할 수 있도록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돈 때문에 계속 줄다리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주한미군은요, 전시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그래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전쟁 성격이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한국 동족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미 전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때 항상 국내 여론을 먼저 조성을 해요. 여론을 먼저 만들어서 NBC가 그 역할을 해요. NBC가 그 역할을 하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공산 정권이 민주 정권을 공격할 때나 그러면 미국이 여론이 막 만들어져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인데 우리 미주 어 미국이 민주국가에 가장 선봉에 서 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미국이 먼저 기동 타격대가 움직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여론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세리완이나 일리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 영적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영적전쟁을 지휘하고 우리는 그 전쟁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지자 정도의 선지자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몇번 받아가지고는 영적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줍지 않은 신앙 고백 어줍지 않은 교회 멤버 구약적인 방식으로 영적 지정을할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에 대한 여론 어제는 그 꼬리표에 대한 설교을 했죠 주님에게도 너무 급진적인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이기다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저 엄청난 능력이 나타는 저것은 발생물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급진적이고 즉흥적으로 움직이실 때도 많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실 때도 많고 성령의 자유함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격도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급진적인 사람이냐 그냥 무득되고 자유로운 사람이냐 어느 한쪽으로 속해서 하길 원해요 그래야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전문가야 성령의 자유로움 속에서도 전문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계획적으로 움직이셔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갑자기 측정적으로 움직이고 가자 가난 혼인잔치집에 가서 춤추자 먹고 마시자 거기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너무너지 친한 나소로가 죽었어 그래서 나소로가 죽었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회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절을 많이 하고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버리셔 시간을 막 며칠씩 더 보내셔 사흘 동안, 4일 동안 그리고 나중에나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나서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막 불평하듯이 주님은 주님이 만일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 오비,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죽어야 산다 확실하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움직이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세례요한 손지자들 중에 하나 엘리야 에레미아, 그런 수준의 신앙 고백 가지고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열쇠는 누가 맞느냐 저는 그리스도이시죠사라신 나나니, 아들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요, 아무나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세웠다고 음부의 권세? 신앙 고백 몇번 한다고? 눈물찍, 콧물찍 했다고? 예수님 몇번따라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제사 가지고는 안돼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가지고는 안돼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 내가 나를 따라다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티퍼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열정 그까지 가는 열심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치고 힘들 때 개체만의 동산에서 성령이 힘을 얻어서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환상이 열어져서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수없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뭘 운반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물이 약해진다 주님의 교회 성령의 물이 약해진다 약해지면 안 된다 천사들이여 빨리 내려가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벽에 보면 은 220볼트 전류 흐르고 있잖아요 전기만 꼽으면 220볼트가 연결돼요 110볼트는 그 꼽으면 110볼트가 연결되고 그런데. 천사들이 나중에 성령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안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몇십만 불두가 성전에 꽉채이되는 꽉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이 전기가 정리에 독가지막 성도들하고 다지도 않는데 부지직 부지직 소리가 나고요. 여러분이 불 세갈 때도 막 기계 소리가 막작동하는 것처럼 기계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기도 고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음부의 군세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유럽 집회 갔을 때 영국 갔을 때존 웨슬리가 세운 교회 찰스 웨슬리가 세운 교회 조지 휘필드가 세운 교회, 개혁파 교회, 감리교회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봤어요 저녁 5시, 6시가 되니까 영국에 우리가 가는 지역마다 다 잠잠해요 잠잠해요. 불을 다 끄고 치즈곤듯이 조용해요 우리하고 시차도 있고 해가 제일 빨리 지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호텔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호텔이 없는 거예요. 다문 닫았어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영국이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교회를 거기 갔더니, 250명 모이는 교회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직접 한국, 흑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 이제 그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이야 부인이 저 절반이 얼굴 절반이 마비가 됐어요 흑인인데 절반이 마비돼서 한쪽 다리는 기능하고 절반은 기능한데 절반 뇌 얼굴 어깨 아니 다리 한쪽 다리까지 마비가 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만일게 김용도 목사님 우리가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김용도 목사님이 진짜면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목사한테 교회를 맡기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부부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부목사가 단임 목사가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김영도 목사는 가짜다 밤마다 이상한 춤을 춘다 밤마다 철회하기도 한다 무슨 밤마다 철회하기도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그러니까 이미 영국은 철회하기도 하는 교회는 비정상으로 보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찬양하는 것은 비정상으로 보고 오직 한 시간짜리 주일날 한 토막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인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불세를 지금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는 가운데 집회를 제 신청을 했는데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사모님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사모가 머리 절반 절반을 가운데를 딱 쪼개면 그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돼서 장애를 입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불을 받고 처음에 내가 불사여가고그 다음에 사모님이 불사해가고 요셉 전사가 불사해가고 주은 전사가 불사해가고 계속 우리 가족들이 불사해가고 집중적으로 하죠. 야 요셉아 야주아 이분들은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 우리가 집에 처음 가야되 이분들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 가족들의 뇌사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불사버 했어요 일주일 딱때니까 마지막 날때니까 오른쪽 한쪽 마비된 부분이 다 풀어져 버리고 다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막 울면서 목양실에서 파스타키 파스타키 내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영국 버밍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여름인가 가을인가 거의 집회하기로 했는데 갔어, 갔더니 성도가 200명, 300명이라 그래 가다 보니까 성도가 세명한 장에 세 명. 아니, 어떻된 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국 주님의 교회 갔다 오니까 나이든 부 목사가 성도들을 다 빼내 가지고 나가버렸대. 이런 시험이 왔구나.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연단 받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마이에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서 그세 명이 한 명이 찬양 인도하고 두 명이 앉아 있는데 유럽 유럽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체코에서 그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에서 그런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폴란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 환장해 아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간 그, 성돌 데리고 나간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를 테러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파가 다른 교회들한테 다 전화해서 저 목사 테러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완전히 그건 강도예요, 강도. 막이 암잡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어찌됐든 했어. 영국 전역에 다 잠자는데 우리만 그 교회가 서철래를 했어요. 괜찮다. 힘내자. 하나님 우리 와 함께 하신다. 끝나고 나서 폴란드에서 어떤 여자가 왔어요. 남자는 흑인이고 부인은 백인데 인 와서 사모님이 손을 좀추고 우리가 우리 팀이 손을 좀추니까 이렇게 보더니 저거, 저것들은 다 가짜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맨체스터로 가버렸어요. 맨체스터에 자기 집이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거기 왔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우리 부인이 목사님 집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기로 했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목사님 내일 집이 때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내일 안 오고 그 다음날 와 가지고요 그 남편이 와서 막 울어요 목사님 나는 책을 받는데 목사님 혹시 멘치스탄까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줄순 없습니까 우리 부인이 기절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면 깜짝 놀라서 못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 가자 가 가지고 그냥 우리 팀들이 가 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거야요 남필을 막 그래가가지고 또 저녁을 또 그, 그때 그, 그 무슨 음식이지? 그뭐막 그 해가지고 케이크 같은 거 해가지고 하, 기름으로 볶고는 음식 나오는데 속에 니길로 그러는데 또 먹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먹고 자매님, 성도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스 주님이 눈에 보이면 좋으시겠어요? 예스 은사를 받아본 적 있어요? 노 방언 은사를 사모합니까? 예스 방언 받은 적 있어요? NO! 그러면 방언, 자매님이 방언이 터지면 본인 방언 받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면 YES! 그런데 그런 은사를 누구 마음대로 나한테 주느냐 이거의 얼굴 표정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니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돈을 내 마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그거 이해하느냐? Yes, I understand.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보지 은혜를 주셔서 자매를 하나님의 방언 은사로 해줄 수가 있다.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단 자매님이 사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사가 터지도록 우리가 한번 시도할 텐데 원하느냐 한참 생각을 해요 살살 달라면서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 나를 따라서 사람은 영어를 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국 말이 방언이 제일 잘 터져요. 해보세요. 한국 말이 방언 제일 잘 터진다. 그리스 영어로 방언은 사실 없어. 그걸 뭐라 그러지? 지금 그 커봐. 방언 안 되잖아. 기쁨이 기쁘다. 텅 기분이 기쁨이 텅이 기쁨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안돼 기쁨이 기프트 텅? 뭔 텅? 텅만 더 생겨 텅만 그래서 한국말로 했어요 방언은사 주시옵소서 쉽고 가볍잖아요 방언은사 주시옵소서 근데 외국사람들은 주시옵소서가 잘 안돼요 방언은사 방언, 주시터터터 방언 언다 텁터 텁터터 그렇게 시켰어요. 방언 언다 텁터터터터 텁터터타파파터 도터터터 막 바로 터지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빠스타키 와 이게 뭐야? 내 입이 이렇게 막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언을 막으면서 막 울면서 막 방언하고 막 텁터터 우리를 경멸의 눈치로 봤던 여자가 백인 여자가 눈은 시퍼해 가지고 팍 방언을 하니까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거다 마음껏 해라 남편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우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가정에 한 부대기가 모였어 일본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 우리 교회 혜민이 혜정이 보리 또 누구지 소영이 그 자매들이 시집가기 전에 유럽집회 가면 밥통 들고 밥해 가지고 오이소백이 만들어서 김치 만들어서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데 나라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집회 따라다니면서 걔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할렐루야 자기 담임 목사라고 한국식으로 밥을 했고 반찬을 만들어서 최레집회한테다는데 아유 그 고마움을 어떻게 내가 잊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모님 자례 사모님이 이제 성령춤 사역을 맡했어요 성형책니까 방언하자마자 성령춤추지, 눈물 흘리지, 회개하자 오, 할렐루야! 막 갑자기 막 방언저장까지막 해버리지. 완전히 권일료의 가정이 되어버려요. 권일료의 가정.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 촤만 하고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웨일지에도 있고 스코틀랜드에도 있고 체코도 있고 영국 런던에도 있고 어? 버밍힘에도 있고 영국 전 지역에 있고 유럽의 각 나라 각 도시마다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서요 왜? 인터넷을 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유럽 사람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을 가면 사람들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어떻게 연락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이탈리아식 그게 뭐지 음식이 피자 말고 응? 라자냐 라자냐 라니냐가 아니고 라니냐는 그뭐 뭐 기우 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때부터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에서 며칠 참자고 갔어요 참자고 왔어요 막 음식을 막 가져가 계속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은혜 받을 수록 하는 것이 홀리파이언 미니스트리, 우리 주님에게 멤버들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배척하면 나도 안간다 이게 아니고, 배척하던 침을 뱉던 어떻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똑같이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는 자유한 스타일이다. 나는 A형이다 B형이다 C형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유로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조직도 알고 행병도 알고 시스템도 알지만 또 성령의 자유로움도 느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있아요 타이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서 천공 열쇠를 받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음부의 권세를 끼부리는부셔버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습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일에 나를 통로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시면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축복받은 그릇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지고 목사님을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다 얼마 필요하냐? 5천억 5조 원 팍팍 줄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다니까. 한 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방만 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영적으로 살고, 내가 최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주님은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진 않아요 사람들 만날 때 고칠 때도 그냥 고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침을 진입해서 바르고 진흙을 진입해서 바르고 어떨 때는 바로 고쳐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반복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본인이 사무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로함이 엄마에 가서 씻어라 씻을 때에 순종할 때에 눈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되고 오래참게 참도록 기도를 요구할 때는 오래참도록 연단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서도 치료시키고 병고치고 능력 행하시면서도 주님은 거절당하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더매 맞고 배첫당하시고 또이 동네에서 저동네로서 핍박을 때로는 전면 대결에서 이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시고 잠잘 틈도 없으시고 고개 들을 시간도 없으시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틀이나 구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살피어서 벗어나서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은부의 관세를 이길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할수 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든 준비된 신앙 고백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준비된 것, 갑자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기 내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할 때 항상 새로워지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새롭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되며, 새로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